제네시스 DH의 경우 총 3가지 타입의 헤드라이트가 있는데요 할로겐, 2등식 바이펑션 HID 그리고 지금 보시는 차량에 탑재된 4등식 바이펑션 헤드라이트가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야간 시야 개선과 더불어 완벽한 G80으로 변경하고자 입고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G80 세단용 풀 LED입니다 4등식 프로젝션 타입으로 되어 있으며 기존 고고파 HID에 비교해 프로젝션 주변 디자인이 다른 게 외관상 특징입니다 변경 및 추가될 부품들의 모습입니다 오토 레벨링 디바이스인데요 현재 사양은 AHLS이므로 AFLS 사양 디바이스로 변경해줘야 합니다 DBL, 다이나믹 밴딩 라이트 모듈입니다 조형각에 따라 라이트 조사각을 좌우로 조절하게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레벨링 디바이스 및 DBL 모듈을 교체 및 장착해야 가변형 전조정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전용 커넥터를 사용해 미리 와이어링을 만들어두었습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해 전원을 차단합니다 차량 리프팅 및 좌측 후륜을 탈거해 기존 레벨링 디바이스를 제거합니다. 신품을 장착하고요휠 허브 주변에 내열 그리스를 도포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탈거했던 휠을 좋게 체결합니다. 마스킹을 한후 프론트 범퍼를 탈거합니다. 기존 헤드라이트를 탈거하고요 좌측은 HID, 우측은 LED 사양 헤드램프입니다 기존 헤드램프가 고급화 HID여서 그런지 외관상 차이는 거의 없는 편이긴 합니다. 일반형 HID나 할로겐이었으면 차이가 컸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광원의 변화로 인해 불편했던 야간 시야 개선은 물론이고 HID 벌브 교체와 같은 유지보수가 필요 없는 장점이 존재하죠. LED로 변경 시 헤드라이트 커넥터는 동일하나 사양에 맞게 커버를 해줘야 합니다. 순정핀 삽입을 통해 작업하였으며 꼼꼼하게 회선 마감을 해두었습니다. 신품 라이트를 장착합니다. DBL 모드 장착 및 LED 고동에 필요한 실내 배선 작업을 진행합니다. 배터리를 연결해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하향등을 비롯해 상향등, 그리고 데이라이트와 방향지시 등 모두 잘 작동합니다. 디밍도 잘 시원하고요. 탈거했던 프론트 범퍼를 장착 후 보호필름을 제거합니다. 중차 상태에서 코딩 및 센서 초기화를 진행합니다. 고정코드 여부를 확인합니다 깨끗하게 잘작업되었습니다 라이트 테스터기에 차량을 정류후 조사각 및 칸데라 수치를 확인합니다 심포미데도 불구하고 조사각이 모두 제각각이네요 서스펜션 노하 정도나 타이어 크기, 그리고 차체 자체의 미세한 차이등으로 인해 조사각은 모두 제각각입니다 정확한 조사각 조절이 선행되어야 제조사가 의도하는 밝기 구현 및 선행 차량 눈부심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 정확하게 조절하였습니다 노랗게 변했던 G80 LED로 바뀝니다. 헤드라이트까지 다 시동을 걸면 나타나는 AFLS 세레머니도잘 작동합니다. 하향등과 상향등 작동시 모습입니다. 좌측은 작업 전, 우측은 작업 후 모습이고요. G80 AFLS LED 헤드라이트 튜닝